대부분의 ISTJ는 SNS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단 SNS를 가꿀 시간도 심정 여유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ISTJ는 SNS를 그저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그중 본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의 SNS를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그런 ISTJ가 상대의 인스타 스토리를 확인하고 반응까지 한 것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좋아요 누르는 것에 관대한 건 그렇다 쳐도 직접 댓글까지 남긴 건 많은 관심을 준 것입니다. 이런 istj의 돌지구 행동은 상대에게 길게 연락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티키타카를 유지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으세요. 그렇게 공통 관심사를 찾고 만나서 얘기하고 식사하면서 친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목소리> Oh, n o o l doshi chung haju s i y a s a k g s a t j ui honin shin go h i d s t j world membership a g e i d ha shi m a s e d m r d u n Total nega g benefit y u n l e suit s c k d u c k